자, 구글에 광고할 준비가 되셨다고요잘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이죠?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우선 검색 광고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꽃집을 운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보려고 구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어, 이분은 아주 급한가 보네요. 자, 장미가 엄청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해결법을 알고 있죠. 바로 당신의 꽃집이요. 어떻게 이 둘을 연결해서 제시간에 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검색 결과를 보죠. 자연어 검색 결과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오네요. 이것들은 검색어와 연결은 되지만 유료 광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주로 자연어 검색 결과 위에 표시되고 검색어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죠.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작게 광고라는 태그가 달린 이 결과들을요. 그래서 검색 광고가 뭐가 좋은 거냐고요? 검색 결과 중에서 당신의 사업을 눈에 띄게 해서 사람들이 더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꽃집이 급하게 꽃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당신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비자와 비즈니스가 만나게 됐네요. 이 영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고 과정을 단계별로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순서대로 준비해 놓았어요. 캠페인 만들기, 적절한 키워드 선택하기, 효과적인 텍스트 광고 작성하기, 목표 추적하기, 실적 검토하기. 앞으로 알아볼 과정에는 구글 애즈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계정이 없으시다면, 애 d g g o o g l e c o m 으로 가서 하나 만들어 보세요. 계정을 만드셨다면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첫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 보시죠